능선까지 정상입니다 이거 뭐야 와. 여기 너무 걸으면 좋겠다! 다 여기 너무 좋겠다! 다 여기 너무 좋여 좋겠다! 그 5시입니다 저희는 오늘 영남 알프스 5봉 인증합니다. 3 3 k m 정도 걸을 예정이에요. 저희는 지금 베넷고개에서 능동산을 가고 있습니다. 도나 어딨지? 알구나. 와 진짜 여기 별 장난 아니다. 어? 이게 뭐야? 능동산 정상인가 봐. 아, 아. 저희는 능동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능봉산을 지나서 지금 천왕산 가는 길인데, 이렇게 동이 트기 직전의 하늘입니다. 엄청 붉어지고 있습니다. 와, 산 능선 봐. 진짜 멋있어 그치? 아, 빨갛다. 안녕하세요. 안대장입니다. 오늘은산 친구 마포구 어홍길인데, 오늘은 케니지가 됐어요 오늘은 마포구 케니지. <웃음> 저희는, 어, 어제 11시 50분에 출발해서 무박으로 지금 영남 알프스에 왔습니다. 어, 하루 일정으로 오늘 저희는 어, 지금 베네고개에서 시작해서 지금 능동산을 지났고요 이미 지났고, 지금 일출을 지금 보면서 천왕산으로 가고 있고 제약산 영축산 신불산 간월산까지 다섯 개 산을 인증하고 갈 예정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잠이 덜 깨가지고 몽롱한 상태로 가고 있는데 제가 제일 기대되고 있는 음. 거죠. 아참 오늘 정훈이 생일이에요. 여러분 생일 축하해주세요. <웃음> 간월재의 억새가 굉장히 멋있다고 해가지고 저희 기대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베네고개에서 능동산 시작할 때 조금 경사가 있는 것 같더니 능동산에서 천왕산 가는 2.5km 정도는 어, 둘레길 걷는 수준의 평탄한 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억세밭이 얼마나 멋진지 영남 알프스가 얼마나 멋지길래 한국의 알프스라고 하는지 한번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가보시죠. 고고! <웃음>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차팩을 꺼내습니다. <웃음> 오 정말 춥네요. 지금. 지금은 천왕산 올라가는 길인데요. 이 억새길부터 산 능선까지 와첫 번째 산부터 너무 어딘가 했는데. 지금 약간 저는 잠이 덜 깨가지고 지금 좀 졸린 상태로. <웃음> 내가 언제 여기까지 올라왔지? 잠결에 올라왔더니 <웃음> 꿈꾸는 것 같네요. <웃음> 여기는 천황산 정상입니다 지금 천황산에서 제약산 넘어가는 길에 이런 억새 밭이 펼쳐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쫙스며들어서 완전 황금빛이에요. 와 멋지다. <웃음> 우와, <웃음> <웃음> <웃음> 이거 뭐야? <웃음> 이거 뭐야? <웃음> <웃음> 우와, 천황제에 도착했습니다. 800m만 가면 대학산인데 일단 저희 김밥 먹고 가려고요. 원래 아, 아침 안 먹는데. 아 맞춰줘요. 왜 이렇게 배고파? 아, <웃음> 영남 알프스 진짜 멋다. 진짜 멋지다, 그렇지? 음, 음. 저희 지금 선앙산 하나 타고 지금 대학산 가는 길인데 벌써 여기 매력에 풍덩 빠진 것 같은 느낌이야. 간헐재가 진짜 멋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간월재를 마지막에 가는거니까다 돌고 오늘 음. 바람이 좀불긴 하는데 하늘이 엄청 맑고 지금 있다 천황제에서 제약산 가고 있는데 경사가 세지 않습니다 그렇죠약 네. 오르막을 걷고 있습니다 아직 잠이 조금 들겠습니다 편안한 길이 이어지다가 지금 이런 돌길이 나오고 있는데 길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지루해지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 멍 때리고 보고 있다가 <웃음> 정상은 이렇게 올라가면 된대요. <웃음> 제약산 정상입니다. 허허허 비 부세요. 제가 보세요. 여기 이렇게 앉아있거든요. 근데 너무 갑자기 감동 밀려가지고 와 살짝 눈물이 핑돌것 같은 거예요. 아, <웃음> 아침에 아. 이렇게 이른 시간에 산 정상에 있어 본 적이 별로 없는 거 그렇군요. 뭐, 이른, 이른 시간에 햇빛이 저희가 한참 정상에 올라가는 오후 때랑은 또 달라요. 너무 멋진 것 같은 지금 제약산에서 영축산으로 가는 길인데 하산하는 길이 이렇게 계단으로 잘돼 있고 저기 산 따라 왼쪽으로 쭉 이어진 길 보이세요? 아마도 저희가 저길을 걷게 될것 같습니다. 죽던 말이 2 3 k m 나온거야? 죽전마을이 1.8km 남았는데 여기부터는 조금 급경사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무릎보호대 있으시면 꼭 착용하시고 조심히 내려가요 방금 그 내리막을 내려왔는데 일단 길이 돌이 굉장히 많아서 잘못 밟으면 좀 미끄러울 수 있고 경사도가 세게 셉니다. 그래서 1.8km 정도를 조금 지겹게 <웃음> 지겹게 내려왔어요. <웃음> 저희는 이제 죽전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영축산으로 가볼 거예요. 방금 그 내리막에서 내려오면 이렇게 수퍼가 있고 이렇게 도로가 나옵니다. 저희는 이쪽으로 쭉 걸어가서 영축산으로 갈 거예요. 여기 대동마트에서 파워에드 시원하죠? 카드 오케이. <웃음> 카드 오케이. <웃음> 유의하시고, 물도 채우시고 가면 될것 같아요. 여기로 바로 해봉교입니다. 아, 걷겠습니다. <웃음> 저희 지금 자연휴양림 하단 주차장으로 가는 길인데, 영축산 가지는 5.1km, 신불재까지는7 3 k m 남았습니다. 나 여태까지 살면서 오늘 제일 많이 걸은 것 같아. 왜냐면은, 우리 한라산 왕복 19km. 응. 그리고 그때 나인왕산 북악산, 북한산 걸었을 때, 그날도 한 20km? 근데 오늘. 세 개를 콤보로 걸었어요? 아, 하루에. 오. <웃음> 근데 재밌어. 근데 오늘, 오늘 이미 지금 한 22km 정도 걸었고, 그 다음에 산 3개 남아서 33km 걸으면, 아마 오늘 우리의 평생에 있어서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이렇게 오래 걸을게 아 영축산이 조금 가파르다고 해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데 또 허리가 조금 아픕니다 지금 막 저렇게 차가 지나가면 막 너무 세우고 싶고 이거 이거 이거 하고 싶 태워주세요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그러면 정주의 의미가 없으니까 누가 태워서 태워주지도 않겠지 어쨌든 한번 영축산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신불산 자연휴양림 쪽에 도착했습니다 ...입니다. 신불산 정상 4.7km 표지판이 있으면 유 나무 데크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신불제신불산으로도갈수 있고 중간에 빠지면 영축산으로도 갈수 있어서 뭐 이거 돌무덤부터 시작해서 <웃음> 돌길입니다 길이 거치네요 여태까지 갔던 산길 중에 제일 나쁜 거 같아 <웃음> 돌이 너무 많아 여기 하산하는 건 진짜 힘들겠다 그치? 여기 케이블카 산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돌이 여기 다 있나봐 영축산만 나오면 신불산 간회산은 좀 편할 것 같은 느낌인데 그치? 영축, 영축산까지 가는 길이 <웃음> 영축산 아까 천황산, 제약산 이쪽은 길이 되게 쉬웠는데 어 이미 한 거의 18km, 1 9 k m 걷고 영축산을 올리려고 보니까 어막 경사도 세고 길도 별로 안 좋고 아, 지금 약간 지쳐 있는데 아 갈림길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아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졸려서 말할 기운도 없어 지금 영축산에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웃음> 27.34요 <웃음> 드디어 영축산으로 가는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요런 나무 조각에 요 이정표를 보시면 영축산은 이길와 <웃음> 아, 여기 되게 빛깔은 이쁘다 그치? 힘들든 말들 그리고 아, 힘들었던 오르막이 끝나고 이제 영축산 정상으로 가는 능선길이 나와요 멀리 보이는 곳이 영축산 정상입니다 드디어 영축산이 300m밖에 안나와 아, 나 진짜 나 영축산 정상? 감동해서 눈물 날것 같아 아! <웃음> 나 머리 보고 빵 터져 볼틈을 주지 않아 <웃음> 정상이 금방 다가 우리 지금 정상에서 뭐 하다 먹었지? 그래서 뭐니뭐니해도 짜잔! <웃음> 오늘 정원이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웃음> 저희가 이렇게 케이크 꽂았더니 옆에서 커피, 배추, 무화과, 고구마 <웃음> 살림 차려서 지금 이제 저희 어, 시, 신불산으로 넘어갑니다 <웃음> 저희는 이제 영축산에서 신불산으로 갑니다 신불산은 블랙냐크 인증해야 돼 저희 아까 정말 멍청하게 제약산에서 영남알프스 인증 못하고 와가지고 <웃음> 왜 그냥 세모로 하는 거그 그치? 그냥 얼굴만 나와도 되는 거 아니야? 거의 완전 당 충전하고 지금 조금 기운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신불산으로 얼른 가보겠습니다 신불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등선짱 멋지죠? 옆에 보세요 언양, 언양, 언양 하면 또 언양 불고기지. 언양 불고기 맛있어요. 완전. 아 이런 게만 걸으면 좋겠다, 그치? 신불제의 황금 억새 정원을 만나는 순간 와! 하면서 정말 감탄이 절로 끊임없이 나옵니다. 신불산 정상이 700m 남았습니다. 신불산을 오르면서도 뒤편으로 펼쳐진 억새 능선을 한참 바라봅니다. 심불산 정상에 인증해 보겠습니다. 음, 장난 아니죠, 진짜. <웃음> 저희는 이제 간월제로 내려갑니다. 저기 내려다 보이는 곳이 간월제입니다. 간월제에 도착했습니다. 침불제와 비슷한 느낌이네요. 갑자기 지금 서울역입니다. <웃음> 어, 지금 잠이 안 깨가지고 <웃음> 저희가 이제 그 간월제에서 간월산으로 가는 길에 시간이 좀 늦어진 거예요. 급히 내려오는 일하고 마지막 영상이 갑자기 서울역을 바뀌었습니다. <웃음> 어, 일단 영남 알프스는 굉장히 진짜 못된 산이었고 그치? 저희가 조금 늦게 간 거래요. 그 시기 자체를. 근데 네, 여튼 그래도 천황산이 정말 멋졌는데 천황산에서 제약산이 갔을 때그 캠핑하던 아 캠핑족 분들이 계시던 그쪽이 네. 억새가 정말 너무 멋졌고 일단 죽전마을까지 가는 그 하산길이 진짜 어려웠습니다. 캘요욕할뻔했어 <웃음> 너무 어렵고그 <넣어버려고>, 다음에 고 <웃음> 영축산 올라가는 길도 저희가 많이 걷고 올라가서 그런지 영축산 등산도 조금 힘들었죠. 그랬고, 다시 이제 영축산에서 신불산, 간월산까지 이어지는 길은 걷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약간 처음 겪어보는 약간 산의 등산이나 간월주 신불제가 너무 멋져가지고 정말 거기는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간월제에서 보는 일몰이 정말 멋지다고 하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못 보고 근데 급히 내려온 일라고 갑자기 화산 영상을 <웃음> 빼먹고 서울역에 와가지고 <웃음> 엔딩 슛을 씻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오늘 38km 정도는 걸은 것 같아요. 그래도 쌩쌩 합니다. 사실 조금 안 생겨요. 생애 이렇게 많이 <웃음> 걸어본 <그거는 웃음> 처음인 것 같아요. <웃음> 여러분 영남 알프스는 정말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영남 알프스를 저희처럼 오래 걷기는 좀 어려우시니까 만약에 굳이 조금 체력이나 시간을 고려해서 꼭 골라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꼭 영남 알프스의 그런 느낌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영, 영축산에서 신불산에 이어지는 고사 영축산, 신불산, 간월산. 요렇게. 꼭두 개만 뽑으라면 간월산, 신불산. 이렇게 두개 가시면, 어, 영남 알프스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선에서 만나요. 안녕! <웃음>